안녕하세요. 블록인포에나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은 이빗썸의 신규 암호화폐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켰다는 뉴스와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7월 30일에 이빗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1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실명확인 입출금 신규 발급을 중지한다고 밝혔어요. 이 사안을 보니 비썸이 농협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 만료일인 7월 말부터 이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인데 이 농협 측은 6월에 발생한 비썸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산 보안망에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고 그 빚섬의 전산상의 보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8월 한달 동안 두 측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이 재계약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한달 기간 동안에는 이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유예 기간 동안 재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면 이 빚섬 기존 이용자들의 이 실명 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조차 중단해야 되는 사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빗썸은 이 신한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빗썸과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국내 비포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받지 못하는 곳은 빗썸이 유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탑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은행과의 가상계좌 발급 여부, 재계약 여부를 좀 살펴보자면 코인원과 코빗은 농협, 그리고 신한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업비트는 기업은행과의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고파스의 경우 모든 국내 은행의 실명제 가상계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G20 회의를 통해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11월로 밀리면서 아직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 법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과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틀과 안정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중지된 비섬의 경우, 원화 출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섬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금 후오비 카니발이 있어요. 아호화폐 시장의 굉장한 스피커, 그리고 패널 분들이 참석하시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8월 3일 금요일에 후오비 카니발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혹시 저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블로힌포에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